이잉맨 로블록스 안녕 얘들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저쪽 이상한 세상이라는 재밌는 곳에 가볼 거야. 음. 어. 어? 우룰루랄랄라 이상한 세상이다. 와! 이상한 세상에 간다. 이상한 세상가 가지고 재밌는 놀이공원 탈 거야. 관람차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우! 어, 룰루랄라. 우! 꼬 <웃음> 어.. 안녕 잘 왔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뭐지? 이거 허기허기 아니야? 어? 어. 누군가가 누굴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이상한 데에 끌려온 것같아 여기서 야, 탈출하자 상황이다. 뭐야? 여기 이 파란 친구 뭐야? 어... 어 블록이다 어 이건가? 저저 저 블록을 찾아서 놔야 되는 것같아음 이쪽으로 가는 건가? 저기도 블록이 있다 어 여기 기어다딴데갈수 올리... 있네? 여민아 여기 천장이 뭔가 무서워 나... 어 여긴 약간 마구간인가봐 어, 약간 여기 뭐가 오는 것같아 요... 뭐야? 야나 무서워 야 누가 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오 뭐야? 오. 야 리아야 이거 이게... 미호가 걷는 소리였어? 미호, 나 아니야? 미야 미... 어? 뭐 <웃음> 했니네? 미호야 너 너무 엄청 크게 걷는 오 이거 뭔 소리야 얘들아? 나 너무 무섭다 어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와 뭐 내려온다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목소리> 아닌가? 우리가 잘못 들은 나야. 거 아니야? 그건 나야. 야너왜 이렇게 크게 걸어? 야 복도에서 뛰어다니지마야지야 미호야 너만 살려고 여기서 숨은 것 봐. 같이 들어왔어야지. 야 중앙이 어디야? 가자. 블로고 찾아. <목소리> 야 이들아! <목소리> 이거 뭐야! 어, 저거 뭐냐고!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웃음>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나 상대가 갈렸어. <웃음> 갑자기 소리 질러. 일단은,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면은 극장이 있대. 여기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야. 여기. 요기. 올라가, 올라가. 극장으로 가자. 아, 요땅 올려놓는 거야? 오케이. 일곱 개 찾았다, 얘들아. 일곱 개. 더 찾아, 더 찾아. 미호야, 나 너무 무서워. 같이 다니자. 싫어. <웃음> 너 힘쎄잖아 파란 괴물 오면 니가 물리쳐줘 야 근데 저 파란 친구 진짜 무섭다 그치? 어... 날 눈물났어 블루의 첫 친구라는데? 이 친구의 첫 친구래 이, 얘가 어 여맴이 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런가? 아나 놀이공원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오! 아나 어, 지금 숨었어 아나 아무 진짜 아무도? 응나 음, 진짜 너무 놀랬어 리아야 우리 도망가자 아나 어, 눈물 났어 오나 어, 너무 무섭다 내가 꼼꼼히 찾아볼게 왜왜왜 어. 왜, 왜, 왜. 아 리아야 살아있지? 리아야. 아, 리아야 잘 숨어야 돼 그니까 와, 저 파란 친구 너무 무섭다. 얘들아, 얼마 몇개안 남았다. 지금 다섯 개 남았어. 집중해서 찾으면은 다 같이 다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아! <웃음>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다. 어, 리아야, 죽었어. 아. <웃음> 와 얘들아, 얘 쩔어. 왜? 나 사단이 올라간는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 찍는데. <웃음> 나 깜짝 놀랐어 여헨나 거기였어 나 하나 찾았다 와나 진짜 무섭네 이거? 어나 무서워 저게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 막 근데 안 보인다? 우리 같이 다니자 나 너무 무섭당 같이 다니면 빨리 못 찾잖아 그래도 무서운 거보다는 낫지 어 저기 애들아 저기 위치가 보여 기어가자 꿈둘 어? 주변에 있다 오, 어! 어, 어, 어, 어. <웃음> 와, 진짜 무서워. 저 파란 친구 생각보다 빠른 걸됐다다 모았어. 후. 그친가? 그친가? 뭐야? 저 파란색 손 뭐야? 오, 어! 어. 어. 파란 친구도 있었어. 아니 초록색 친구도 있어. <웃음> 쭈룩 <웃음> 헐 어?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났어 나 혼자 생존했지만 다음에는 초록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뭐야 또 다음 단, 단계도 있는 거야? 어떡해 나못돼나 무섭다고 그러면 아넌할수 있을걸? 초록색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린. 하지만 그가 장님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당신을 벌써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아 소리 소리인가 보다 그린. 걸어다니면 쫓아가나 보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걷지 않으면 은 얘가 나를 찾나 봐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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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번째 밤에는 세명이야? 아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거 어. <웃음> 화가 많이 났어 나 아, 몇개 찾았지? 여섯개 아직 한참 남았네? 아홉개 남았어 조금만 우리 아, 힘을 아, 합치면은 뭐, 어 리아야 드디어 뭐. 네가 와주었구나 안녕. 아나 너무 무서웠어 혼자서 말이야 <웃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있으니까 귀신이 오면 숨으면 되는 거지 우와 <웃음> 얘들아 소리를 내선 안돼 숨죽이는 중요미야 열자마자 있다니까 이렇게?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어? 야 초록이 지금 리스폰에 있어 오! <웃음> <웃음> 와나너 이거 심장 떨어진다 이 게임 어이게 너무 심장 떨어져 너무 무섭다고 이겼다. 아! 하! <웃음> <나 찾았어. 웃음> 아이 뭐이 미호는 뭐, 진짜 아, 못하는구나리오는뭐 오자마자 죽는 게어딨 뭐 있어? 나 오자마자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오케이. 두개 남았다 두 개. 나 다시 아거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쟤는 무슨 로복스 써서 살아남 게만 하면은 죽네. 아 자선 사업가 납셨네. <웃음> 이 게임에 한테 기부하는 모습 보기 좋은가? <웃음> 난, 일단, 파란 친구들 나야, 나, 나야, 나. <웃음>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웃음> 아니, <웃음>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막 다녀도 돼. 여긴 없었어, 아까. 나 확인해봤잖아. 오호! 다행이다! 이렇게 사료를 채워주면은 저 초록색 친구라, 우! 말... 주황이? 네. 주황이? 주황이 뭐야? 주황이가 사료를 쏟고서 자기가 먹을 생각인가 봐. 좀 맛있게 생겼다. 그 옆에 핑크도 있었어 오렌지가 동굴을 떠났어요 음식 냄새가 났나 봐요 헉? 오렌지도 음식 냄새를 맡고 이게 냄새만 맡으면 쫓아오는 건가? 그런가 보다 얘들아 어떡해 저제 기계를 고치면 왜 여기 있는지 알려드릴게 오케이 기계만 고치면 되나 봐 어, 발자국? 선기구가 새기 시작했다는데 자, 일단은 저 옆에 있는 퓨즈 퓨지 보이지? 퓨즈만 찾으면 될것 같아.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충 노하우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면 상자 안에 숨으면 되지. 아직은 쫄. 쫄피... 와! 이게 뭐야? 왜? 파란 친구야, 왜 거기서 뭐해? 몰라, 나 깜짝 놀랐잖아. 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파란 친구가 그러니까 퓨즈는 빛나서 찾기 쉬운걸? 근데 빨리 주황색 친구 보고 싶다 그러게 주황색 친구도 어떻게 <웃음> 그, 그... 벤트에서 기다리고 있어 와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벤트에서 나오는 거야? 주황 색깔은? 모르겠어 나 갑자기 끌려 들어갔다, 오! 벤트에 있어, 얘들아, 벤트에! 나세 개. 나도 세 개. 뭐야,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주황색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오! 주황색깔, 야, 봤어! 주황색깔이 갑자기 공룡이 막 뛰어다녀. 이... 그 주황색 길 있잖아 불길. 오, 봤어. 아, 저 불길을 조심하는 거였어. 저 불길. 다음은 어떻게 돼? 저 공룡이 쫓아 나봐. 무슨 주황색 으! 공룡이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 아! 와! <웃음> 얘들아 초록색깔 귀신은 팔에 닿으면 죽어. 오, 진줄 알았네. 여보 라 거기 파랑이, 있, 오, 파랑이 있다고. 오, 오나 몰랐어. 오, 오,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다섯 개만 모으면 돼 이제. 뭔 다섯 개야. 이제 두 개다. 와우. 초록이 있다. 초록이. 초록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파래만 안 닿으면 되는데. 너희만 아, 오면 돼어 주황색 얘또이 아, 길을 막 어이고 아. 여기 다 모여있다 여기 괴물들이 다 있다 친구들이 아이 거참 빨리 좀 갑시다 안돼 아, 가지마 저기 눈 보여 눈? 응. 저 벤트 안에 눈저 앞에 지나가면은 너 잡아 땡긴다 그러기가날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같아. 아 어? 아 오메나 리아야. <웃음> 아 자, 간다. 이제 엔딩 보는 거야. 됐다. 우. 아... 마침내. 오, 옆에서 누가 튀어나는데잘있 얼마 또 있겠어 헐 뭐야? 어? 불이 꺼졌어 어? 기계를 고친 줄 알았더니 불이 오히려 꺼져 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야 또 하나 뭔데? 또 다음 어. 밤이 있단 말이야? 나 그냥 죽을래 여멘나 힘내 힘내 이번에는 아예 불이 안 보이나봐 아 이거 어떡해. 불이 안.. 아, 불이 안 보이네 잘할수 있을까? 과연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잘 탈출할 수 있을까? 전원을 다시 켜야 될것 같대 오케이 백업 발전기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으세요 오케이 약간 아, 스위치를.. 당겨 아 오케이 이번에 깨면 떠나게 해줄 수 있.. 어? 손정등? 3개가 있다 손전등을 들고 여기를 탈출하라는 모양이구만? 배터리 9개 오케이 들어 들어 얘들아 자 얘들아 가자 이 건전지를 모으고 벤드 타는 소리가 막 나는구만 어나 노려봐 나 절대 이제 안 낚여 일단 건전지 9개만 찾으면 된, 된다 나 잡혔니? 야, 와나 들킨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와저 파란 색깔 매서운데저 파란 색깔이난 제일 무서워 미치겠어 여맨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웃음> 건전지 야, 좀만.. 나좀 때리 벗수 없어 괜찮아 소리가 나, 나기 전까지는 방금 왔어. 오케이. 나 열었는데 파란 놈이 있었어. 하지만 난 상자였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으아! 파란색 글로 간다 리아야 연맨아. 오야 우리 끝날벌했어와 주황색 따라서 안 다녀? 와 주황색이 야 우리 찾아가지고 죽이려 는데 우리 제 지능이 있어 야제 뭐야? 제 갑자기 너무 빠른 애다 제 근데 벤트 탈조지어 주황 색깔 어, 어 저기있다 위치 떴다 위에있다 역시 위에있구만 아! Okay. 아 쟤는 쟤는 왜 맨날 죽어? 맨날 그 노란색깔 점선 있으면 무조건 죽어 오케이 okay, 나 찾았다 이제 극장만 가면 되는데 야 나를 노려보고 있어 정말 무섭구만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얘 어? 자 이제 가볼까? 어. 이제 극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아, 왔어 없어. 됐다! 드디어 클리어다! 와설마또 와. 있겠어? 이번엔 탈출시켜준다 했잖아 분명 어 불이 켜졌어 다시 일을 시작한 것 같군 여기 약간 고쳐야 되 전원을 다시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너희를 전부 놓아줄거야 와우 와우 하지만 먼저 안녕 파티를 열려고 해요 얘가 악당 그러니까... 아냐? 얘가 최종 파티 근데... 최종 보스인 거아니야 최종 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논거 같은데 모두 파티 티켓을 교환하세요 여기있다 파티 티켓 오른쪽에 아. 어. 제가 최종 보스인 거 파티가 끝나면 모두 보내줄게요 약속할게요 아이 진짜... 불안해 쟤제가 제일 불안한 거 같아 이제 아뭐 그래도 보내준다고 어? 하니까 아 여기다 넣는 건가? 응음 이러면 모자를 준다 와나 주황이 모자 난 초록이 나는 빠랑이 빠랑이 야 이제 마지막 우리 놓아주는 파티를 한대 우린 탈출할 수 있을 것같아 당신 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준비하세요 오. 왜 이렇게 불안하냐? <웃음> 나...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출구를 열고 집으로 갈수 있대. 재밌게 즐기라고? 나 즐기기 싫은데. 어쨌든 우리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 어, 야. 뭐야? 아, 어? 발로 차지 말래. 풍선을 발로 차면은 깨어나나 봐. 조심해야겠다. 어! 나도 아닌데. 아, 뭐야? 알려준 것 같아. 가자. 밟으면 알지? 밟으면 진짜 큰일난다 큰일난다 아이 아 뭐야 케이크 여있네 여기 케이크 여기네. 못 짚는데? 오! 풍선 조심! 풍선 조심!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파랑이가 쫓아오는 중! 뭐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저 거짓말이야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 어디? 아! 판때기를 어, 떨구는 거였어 어, 어. 오 그래? 오케이 블로그 응. 리아는 역시 천재야 오띠어 왔어!! 우와, 어디야. 오! 띠어 오~~~~~ 막다른 길? 어디야 리아야 어디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거기다 난 역시 똑똑해 야 리아야 역시 우리 탈출할 수 있는거야? 빨리? 막혔어 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봐 다른 길이 있을까? 얘들아 왔어 아니야 얘는 어차피 여기 못나오잖아 쫓아오다가 끌려가는 모습 와우 생존했다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친구 야행조했다야 이거 엄청 재밌었다 로블록스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서 현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맨아 나는 어얘 뭐야? 어 뭐야 어? 개다 내가 그들을 내가 무시한 걔다. 것 같다 야 얘도 악당이었나 봐 얘가 박사인가 보다 박사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얘 박사인가 보다 얘, 그 인형들을 만든 박사인가 보다 오. 자 어쨌든 이렇게 날래 레인보우 친구들을 클리어 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지금 내가 해본 요즘 로블록스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